부평구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각 계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혁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1년 우수지 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2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8일 제6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 97명을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으로 위촉했는데요. 각 계층의 다양한 주민의견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은 공개 모집과 예산 행정에 대한 전문가 추천을 통해 선발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부평구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위원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주민 제안 사업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사례라는 주제의 교육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구민과 함께 성장해가는 부평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것이라며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지표별 혁신평가를 종합해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눴으며 평가 항목은 자율혁신, 포용정책,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국민체감 등 5개 분야입니다. 부평구는 주민 참여 확대 및 정책화 성과와 자율 추진 혁신 과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와 수단의 참여 창구를 마련했으며 실제 정책 성과로 연계된 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의 노력이 돋보인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성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과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평구 갈산일동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들은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성금 17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부평구 부평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어려운 가정 60곳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희망 가득 찬 밑반찬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평 사동은 지난 8일 부평 신협으로부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장학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만원이고요.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2월 21일부터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구민이 직접 교육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부평구 평생학습 구민제안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합니다.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사회 이슈, 철학, 환경, 생활 법률 등 어떤 주제든 가능합니다. 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이메일 혹은 부평관내 비치되어 있는 구민제안함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선정되는 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평창올림픽에 이어 4년 만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얼마 전 황대원 선수의 쇼트트랙 1500m 남자 한국 첫 금메달 소식에 많은 분들 환호성 지르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올림픽 기간까지 저희 모두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예우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